단백질에 대해 가지고 <웃음>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웃음> 자, 단순 단백질입니다. 단순 단백질 우리가 익히 이름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일 겁니다. 자, 알부민 알부민, 그다음 글로브린, 글루테린, 프로라민, 히스톤, 프로타민, 알부미노이드 알부민과 알부미노이드는 서로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용어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부민이 용해도, 용해도 단백질, 이 단백질에 용해도, 다시 말해서, 물에 대해서 녹으면 용해된다면 O, 녹지 않는다 X, 이 얘기입니다. 자, OX로 물과 염류 0.8% 소금 용액 그다음 약산 pH 약 4.5 알카리 pH 8 그다음 알콜 60에서 80% 알콜 그다음 열에 의해서 응고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리고 특징 주요 소재 원 이렇게 해서 전체 표로 우리가 요약을 했습니다. 이 요약된 내용을 우선 알코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60에서 80% 알코올에 녹는 것은 프로라민 하나뿐입니다. 프로라민 나머지는 전부 응고가 돼 버리죠. 자, 이 얘기는 이 얘기는 알코올이 왜 소독제로 쓰냐 만약에 프로라민을 가졌는 단백질 프로라민 이외에는 다 응고를 시켜버릴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알코올의 특이한 것 용해되는 건 프로라민 나머지는 다 응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살균 소독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은 알부민 경우 같으면요, 자 물에 녹습니다. 물에 용해돼요. 그다음 글로불린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글루테린도 안 녹아요. 프로라민도 안 녹아요. 단지 히스톤 프로타민만 알부민과 세 가지만 물에 용해됩니다. 자, 히스톤 프로타민은 염기성 단백질 형태입니다. 히스톤이 히스톤 프로타민 염기성 단백질입니다. 자, 염기성 단백질 히스톤 프로타민과 알부민만 물에 녹고 나머지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정리됐습니까? 물. 그다음. 알부민과 글로불린 비교한다면은 글로불린 물에 안 녹고요. 알부민은 녹는다. 이 차이입니다. 그다음. 글루테린은요. 물에도 안 녹고 0.8% 염류에도 식염 용액에도 안 녹습니다. 안 녹아요. 그 다음에 프로라민 물과 염류에 녹지 않습니다. 알부미노이드는 모든 용액의 불용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경단백질로 동물체 보호조직에 우리가 털, 케라틴 손토, 뭐, 깃털, 그 다음에 엘라스틴, 콜라겐, 피브로인. 자, 이런 것들이 알부미노이드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다. 알부미노이드. 그러면 알부미노이드의 반대 개념의 알부민. 자, 알부민. 알코올에 녹지 않고 나머지는 다 녹아요. 그 다음, 열 응고성을 한번 봅시다. 열 응고성, 알부민, 글로벌인, 열에 이해가지고, 열 응고성, 열에 응고되지 않고, 열 응고성이 있다, 열 응고성이 없다. 주요 소재원 알부민 오부 알부민 오부 그러면은 알입니다. 난백이라고 이름을 부릅시다. 난백. 그다음 락토 하면 우유 뜻입니다. 락토 알부민 우유 속에 있는 알부민. 그다음 피 속에 있는 시럼 알부민, 우리말로 혈청 그럽니다. 혈청 그 다음 근육의 마이오겐 마이오겐 이게 알부민입니다. 마이오겐 그 다음 밀보리에 루코신 뭐 두류 레구메린 자, 이런 것들이 알부민 단백질이고요. 자, 글로브린 단백질은 콩에 글리시닌, 자, 물에 물에 높지는 않아요. 물에 높지 않기 때문에 자콩 가지고 두부 만들 때, 물론 간수를 넣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나오지만은 자이콩글리스이 땅콩 뭐 아라친 감자 튜베린 뭐 완도 레구민 혈청에 시름글로브린 있습니다. 혈청에도 글로브린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장에도 피브리노겐 티브리노겐 그 다음에 오브글로브린 달걀에도 있고요. 라이소자임 남백에도 있고 락토글로브린 저에도 있고요. 그 다음 근육의 미오신 액틴 액틴 미오신이 바로 글로브린입니다. 글로브린 근육의 마요겐은 알부민이고 글로불린의 근육의 글로불린은 마이오신과 액틴, 액틴과 마이오신 글로불린입니다. 그다음 글루테린은 쌀의 오리제인, 밀의 글루테닌, 글루텐 뭐형성시키고 하는 이거 글루테린. 그다음 프로라민이 뭐 식물성 식품의 보리에 호로데인 미래 글리아딘, 옥수수의 제인, 자, 이런 것들이 프로라민 형태고, 그다음 염기성 단백질의 히스톤, 프로타민. 자, 히스톤은 어, 적혈소,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에 그햄 구조 있잖아, 그죠? 그래서 햄이 염기성을 띕니다 그래서 염기성 단백질이에요. 자, 히스톤. 그다음 프로타민. 자, 프로타민은 주로 에, 특히 의류 정액, 이 정액 이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 프로타민. 그다음 알부미노이드는 받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단순 단백질이라.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단순 단백질에 대응해서 복합 단백질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한 종류가 아니다는 얘기잖아. 그냥 이두 종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 단백질. 핵 단백질 이루고 있는 게뭐 핵산 안에 들어가 있고, 인산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뭐 어떤 염류도 들어 있고 이 단백질과 결합한 형태입니다 핵 단백질 대표적인 DNA, RNA. 뭐주 소재원은 세포의 핵 성분, 그다음에 염색체, 효모등뭐 흉성, 간장, 췌장 바이러스 이런 쪽에 다 유전 정보 가지고 있잖아 핵 단백질, 그다음에 당 단백질. 글라이코 프로테인. 당과 프로테인,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 주로, 의류 파충류, 표면에 점질물. 그 다음에 식물에서도 점질물. 뭐 간에서 헤파린 이런 것들이 당 단백질입니다. 그다음인 단백질. 포스포 하면 인이고요. 프로테인 단백질. 인 단백질. 인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우유의 대표적인 카제인, 달걀 속의 인단백질, 오보바이테린, 뇌신경세포, 색소단백질, 색소하고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주로 그 안에 구리라든지 철등 금속 함유, 금속물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금속 단백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적혈구 헤모글로빈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철 철분이 근육 마이오글로빈 헤모글로빈 마이오글로빈 다 안에 철 그다음에 새우 개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스토크롬 속에 그 다음에 각 효소들 속에 이와 같이 금속 프로테인이라고 금속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단백질 인지질과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입니다. 응고혈액이라든지 뭐 노른자, 이쪽에, 지단백질. 그 다음 알아야 될게 유도단백질입니다. 그럼 단순 단백질과 복합단백질로 나눴고, 이제 유도단백질은 뭐냐? 이거 용, 뜻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단순 복합단백질 이외의 단백질을 다 유도단백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 제1유도 단백질 제2유도 단백질 자, 단순 복합 단백질이 분해가 됐다는 이 얘기입니다. 자, 분해가 된 부산물입니다. 어, 처음에 산알칼리하고 만약에 결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단백질이 응고가 됐다든지 하여튼 정상적인 단백질에서 변화가 왔다. 자, 1차적으로 간단하게 변화가 온 부분을 제1유도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이거는 주로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왔을 때 얘기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제2유도 단백질은 이제 더욱더 변화가 왔는데, 이 완전히 가수분해가 됐다는 이 얘기입니다. 자, 더욱 분해된 것으로 가수분해돼서 물에 용해됩니다. 위에는 인유도 단백질은 물에 녹을 용해될 정도는 아니야. 아직까지는 굉장히 그 분자량이 커요. 물에 녹을 정도고, 그다음 에 열에 응고가 되지 않고 황산암모늄 포화용액에 있어 침전이 되는 더욱 분해된 형태의 단백질을 제2 유도 단백질이라고 이름을 부르자. 그래서 어떤 게 있느냐? 단백질 그 가수분해가 쭉 되어 가지고 이제 프로테오즈 형태, 프로테인이 프로테오즈, 펩톤, 펩티타이드, 그다음 최종적으로 아미노산. ...으로 이 과정에 가수분해가 되었다. 그걸 우리가 제2유도 단백질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1, 2 이렇게 뭐 얘기할 것 없이 그냥 1, 2유도 단백질이 아니고 그냥 유도 단백질. 그러면은 단순이나 복합 단백질이 변, 물리적이든 화학적인 변화가 왔다. 그걸 우리가 그냥 유도 단백질로 전부 포함을 시켜버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각 단백질이 어떤 단백질인지 확인을 할수 있는 정색 반응, 색깔 변화를 일으키는 걸 봐서 우리가 이 단백질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시험 방법입니다. 자, 시험 방법에서 나오는 첫 번째 나온 방법이 뷰렛 반응입니다. 뷰렛. 자, 두개 이상의 펩타이드 결합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펩타이드 결합이 있느냐? 두개 이상. 뷰렛 반응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자, 뷰렛 반응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은, 단백질 용액에 한두 방울의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가해서 강알칼리로 만듭니다. 여기에 황산구리 1% 황산구리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적자색 또는 청자색을 띠는 색깔이 나타나면 뷰렛 반응 양성이다. 그말이 실험은 간단하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밀론 반응이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자, 밀론 반응, 자, 이거는 단백질 속에 페놀기를 가졌는 아미노산, 다시 말해서 티로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거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자, 단백질에 밀론 시약을 가하면 백색 침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가열을 시켜보면 빨간색깔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밀론반응 양성. 그러면 은 페놀기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 그러니까 타이로신이 들어있는 단백질이다. 이걸 확인할 을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 황반응이입니다. 황을 가지고 있는 함황아미노산. 시스텐, 시스틴 자, 이 확인하는 자, 방법인데 황, 메치오이도 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치오닌은 황은 가지고 있지만 이 반응에는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메치오닌은 확인 안됩니다. 시험은 단백질 용액에 40% 수산화 나트륨을 가해서 끓이고 나서 초산납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초산납을 넣어주면 시스테인이나 시스테인의 황과 납이 결합해서 PBS, 황화납 흑색의 침전이 생성됩니다. 그러면 시스테인이나 시스테인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닌히드린 반응이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거는 알파아미노기를 가진 화음을 다시 말해서 아미노산은 다 우리가 알파아미노산이지 베타, 감마아미노산은 지금 거의 아, 못 봤잖아. 존재는 합니다. 알파아미노산은 닌히드린 반응에 다 양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이성이 없어요. 특이성이 없어 그 아미노산만 들어있다 그러면은 뭐 아미노산 구성하는 펩타이드나 뭐 단백질이나 아민이나 암모니아까지도 이 반응에는 양성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닌히들린 넣어가지고 뭐 반응 나온다고 나온다 고 그러면 아그 알파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 퀸스 콜 반응이라는 반응이 있습니다. 자, 이건 트리토판을 확인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트리토판. 자, 여기에 단백질 용액이 있으면은, 에, 그리옥살산 또는 무수초산을 가하고 나서 진한 황산을 가하면은요, 그 경계면에서 적자색의 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트립토판이 들어있다 확인이 가능해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잔토프로테인 혹은 크산토프로테인 반응이라고 그러는 타이로신 트리토판 페넬알라닌 벤젠핵을 가진 아미노산을 검출하는 반응입니다 벤젠핵을 가진 잔크산토프로테인 잔토프로테인바응 벤젠핵을 가진 아미노산 검출하는 방법 그 다음 단백질이 변성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 구조가 물리적 화학적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성질도 당연히 바뀌죠. 성질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단백질 역할, 완전히 역할, 정상적인 역할 을할수 없습니다. 자, 물리적인 요인으로는 뭐, 가열시킨다든지, 동결시켜버린다든지, 교반, 휘저어버린다든지, 고압, 자외선, 조여버린다든지, 초음파, 뭐, 계면 협착, 압력, 고립 뭐 이런 것들의 물리적인 요인으로 성질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화학적 요인으로도 산, 알칼리, 염류, 계면활성제, 유기용매, 알칼로이드, 뭐, 뭐 요소, 중금속 이런 것들에 있어 화학적 요인, 물리적 요인에 따라 가지고 단백질이 성질을 바뀌어집니다. 성질이 변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점도가 증가하고 반응성 증가하고 효소에 대한 감흥성 증가, 등전점의 변화, 그다음에 생리학적 활성의 소실입니다. 단백질이요. 구조 하나만 쫙 비틀어져도 정상 역할 못합니다. 용해도 감소, 용해도가 감소된다는 얘기는 응고침전이 될 수가 있다 그 다음 가열에 의해서도 응고될 수도 있고 젤, 젤이화, 겔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찌됐든 단백질 변성이 일어납니다 그 변성에 따라서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갑시다 방금 얘기했는 정색 반응 그러는 뷰레 뭐 닌히드린 뭐 밀론 전토 프로테인 홉킨스콜뭐 파울리 뭐 등등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자, 있을 때 나머지 이제 식품의 단백질 예로서 미래에 있는 단백질 자, 어떤 단백질이 있느냐 아까 얘기했는 뭐 알부민 글로브린, 뭐 글루테린하고쭉 나왔잖아. 그죠 그런 단백질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어떤 게주 메이저이냐 여기에 따라서 전부 어? 공유,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물리적, 화학적 성질 다 달라져요. 그래서 밀단백질에 보면은 글루텐이 한 80% 정도 가지고 있고 이거는 반죽이 되는 반죽이 돼요. 근데 비글루텐 한 15% 이건 반죽이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자, 반죽 안 만들어지는 비글루텐 부분에 알부민이 한 60%, 글로불린이 한 40%. 펩타이드 그다음에 아미노산. 자, 이게 응고성, 가용성. 그러니까 물에 이게 반죽이 잘안 되고 자 이런 것들은 알부민은 물에 녹잖아 그죠? 그렇잖아. 뭐 글로불린은 잘 녹지 않지만은 어? 뭐 펩타이드 아미노산 정도 되면은 아미노산 정도 되면은 물에 거의 대부분 녹습니다. 자 그래서 가용성이 달라지고 이 글루텐은 반죽이 형성되는데 크게 저분자량이 한 2만 5천에서 한 10만 정도 되는 분자량 가졌는 저분자량이 있고 10만 이상 고분자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분자량의 대부분이 글루텐인이고 이거는 탄성을 가지고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저분자량의 글리아딘이 연성, 불용성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두 개가 글리아딘과 글루테린이 결국에는 글루텐을 형성해서 빵, 빵을 빵 만드는 과정이야. 그래, 이, 이 글리아딘, 글루테린이 글루텐을 형성해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에 이스트 발효되어가지고 나오는 이산화탄소 잡아가지고 부풀게 해가지고 빵을 만들잖아. 그죠 이제 이 거기에 밀 단백질이 관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류 단백질, 그 다음에 동물 단백질, 특히 동물 단백질의 건장 단백질과 근원 섬유 단백질, 그다음 결합 조직 단백질, 의류 의육의 단백질, 달걀 남백 단백질 자, 이런 것들이 자, 남백의 주요 단백질 지금 보시면 오발 알부민이 54% 그죠? 오발 알부민, 뭐콘 알부민 등등등도 쭉 해서 남백에 들어있는 단백질 주요 단백질 자 이렇게 54% 알부민 오발 알부민 자 인단백질입니다. 열에 의해서 쉽게 응고가 됩니다. 인단백질이고 열에 의해서 쉽게 응고가 됩니다. 그 다음 코널보민 12에서 13% 당단백질입니다. 열에 의해서 불안정합니다. 철, 구리, 아연, 알루미늄 금속이용과 결합시에 열 안정성이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남백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이런 단백질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나, 남백의 에비딘, 에비딘 약 0.05% 바이오틴 결합하여서, 비오틴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는 에비딘이 존재합니다. 우유의 단백질, 카제인, 유청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 보도록 합시다.